CH4가 가장 많다. 얘는 두 개고, 얘는 네 개고, 얘는, 아, 네개 아니구나. 지금, H2는 두 개고, 얘, e 이 빼고, HCL은 두 개고, 얘는 다섯 개거든요? 그래서, 운전수는 얘가 가장 많다. 맞고, 세 가지 물질은, 모두 분자로 이루어진 원자의 종류, 모두, 아세 가지 물질은 모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두 가지다. 네, 예, 맞아 아니, 예, 틀렸어요. 왜냐면, 하 네. 원자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, 수소는 원자의 종류가 한 가지로 이루어진 분자거든요? 틀렸고, 원자의 총 개수는, 이렇게 h2, h, h, c l 그리고 3, 3H4라고 했는데, 얘는 두개고 그리고 얘는 총 개수가 얘는 4개고, 얘는 15개거든요. 오. 그래서 얘는 맞아요. 그래서 답은 2번. 오, 선생님 멋지다. 계산을 바로바르시네요.